자, 이제, 예. 어, 계속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낮 시간에 찍다가 오늘 다 올려드려야 될것 같았는데, 어,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저녁에 와서 다 찍고 있습니다. 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원래 4 개만 찍고, 저기, 아, 마칠까 했는데,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잠자리, 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절대로 그대로, 일어나셨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죠? 다리 동작을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일어나시라,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뺏더른 부분이, 그러니까, 다리 동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전 중에 컨디션을 좀잘 관리를 하려면, 조금 더 해줘야 될게 조금 있어요. 어, 그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 뭐, 이렇게 다리 조작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어. 다리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마어뭐 아까 저기, 만성 설사 증상이나, 테스트는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는 한번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다리를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몇번 쳐주고 어, 한 5분 정도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꼼지락 꼼지락 하다가 일어나시면 되는데 그 5분 상단에 오랫 주머니에 차가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5분 상단에 팔을 좀막 움직이세요. 바람을 불면서 팔을 막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팔과 어 다리에 있던 피와 팔과 가슴머리에 있던 피가 복부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쪽에 있던 피를 조금 분산을 시켜줘야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가스 이동도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팔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대시고, 그래서 왼쪽 다리 계서 움직여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조금 덜어 올리고, 그왠 이제 등 쪽으로도 피가 잘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위로도 좀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하여 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시고, 주먹도 접었다 하시고, 제가, 제가 여러분들 그, 얼굴에 좁아져 있는 부분의 쪽으로, 아,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그죠? 오른쪽이 좁아져 있으면, 내려앉아 있으면, 왼쪽으로 돌려서, 고개도 이렇게 몇 번, 어, 다섯, 여섯 번 하고 난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시면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그죠? 일어나시면 바로 해야 될 동작이 있어요. 바로 해야 될 동작은 빠르게 이렇게 왼쪽 다리를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걸 한 다섯 번 정도만 해주세요. 다섯 번 정도만 해주신 다음에. 앉아서 그죠? 어, 앉아서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로 살짝 힘을 주시고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왼쪽 발을 까딱까딱 움직여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물병 들기를 조금만 하세요 그냥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에 가스도 덜 붓고 이제 아까 했던 거그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 잠을 주무시는 동안 혈액순환이 안되던걸 빠른 속도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여러분들 컨디션이 한결 좋아져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아까 이제 다리를 눌렀다 들었다 해주라 이런 걸 해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걸안 해주면 오전 시간이 너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져요. 오전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네? 이것도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0분 한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때 어, 왼쪽 다리에 조금 힘을 주시고 이제는 모래 쯤한 일을 걷는 겁니다 그죠? 벗고 낮 동안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 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낮 동안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 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알아셔야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잘못 착용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들 건강이 더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동영상 다섯 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 동영상들은 지금 명치, 그러니까 명치 통증, 명치 딱딱한 거나 더부룩한 형상이나, 명치에서 식도적으로 가스가 안 올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찍기는 찍었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굳이 명치 통증이 없어도 이 방법을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성 설사다 자주 체한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뭐 하여튼, 가스 실검이다, 후두, 뭐 후두염이다, 만성 비염이다, 트림 현상이다, 거의 대부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잠자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강복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해 주시고, 실험하는 정신으로, 그러니까 좀 연구하는 정신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을 너무 부렸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도 아까 제뭐 30, 50 이렇게 했는데, 주, 주의해서 적용하시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은 한 30으로만 하고 몸이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한50 정도 해도 됩니다 한 60까지 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어안 좋은 상황에 들어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최소한의 중량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리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2주에한 번이나, 이렇게 중량을 조금씩 올려가 보시면, 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중량도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그런 중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량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시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하여튼 명치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부자리 조정도 절대로 너무 경사지게 하지 마시고 한 1cm 정도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경사지게 했는데 막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면서 이부자리를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낮 시간이나 주말에 그죠? 주말에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이불자리를 조정을 해서 누워서 좀 예행 준비 연습을 좀 하세요 준비 연습을 아 내가 한한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도 누워 있어도 괜찮더라 아 이런 확신이 들면 이제 밤에 적용하셔도 되고 보통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저도 실험을 해 봤는데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여행 연습을 하시든가 아니면, 낮 동안에는 경사를 좀 크게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있기 때문에, 아, 막, 갑자기 막, 폐가 너무 수축이 돼서, 숨이 잘안 쉬어진다, 혹은 폐가 아프다, 혹은 머리에, 피가 너무 올라오면서, 약간 머리가 묵직해진다, 어떤,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근데, 저도 후퇴도 해봤고, 전진도 해봤고, 모래주머니 벗어도 봤고, 다시 착용도 해봤고, 또 중량을, 뭐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모래주머니를 차보기도 했었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는, 그래도 이정, 요 정도 하면 여러분한테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기준을 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야, 나. 진짜 뭐, 100명 중에 99명 살려놓고 한명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마음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잘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여튼,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낮동안은 대사정문 치료법 76강 밑에 꼭 읽어보시라 그랬죠, 그죠? 어꼭 한번 읽어보시고, 뭐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으면 출력을 하시든가 해서 컴퓨터 옆에 좀 붙여놓고 자꾸 들여다보세요. 어 그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자꾸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한 가지 빠진 거는 근데 여러분들 원래 낮에도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는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트림 정상이다 트림 정상은 모래주머니를 착용 안하면 저게 안 돼요 트림이 멈추지가 않아요 뭐 그냥 가벼워서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은 결국은 모래주머니를 착용했을 때 트림이 멈추더라는 이런 보고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에요 모래, 모주을 착용 안 했을 때는 계속 트림이 나왔었어요. 못 견딜 정도로. 근데 모래주을 착용하고부터 트림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얼굴에 좌우 비대칭적인 측면이 나타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모래주면을 착용하지 않은 선상에서 기준을 정해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작아가지고 오른쪽이 내려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 오른쪽 폐가더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돼요. 물론 왼쪽 팔도 흔드는데 왼쪽 팔보다는 오른쪽 팔을 진짜 많이 흔들어야 돼요. 좀 과도할 하 만큼 그 바람을 불면서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바람 부는 동작과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냐면 바람을 안 부은 상태에서 자꾸 팔을 흔들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던 피가 간을 통해서 폐로 자꾸 올라오게 돼요. 올라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폐가 약간 기관지 확장증이 약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하고 기관지 확장증이 약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 불고 팔을 자꾸 흔들게 되면 폐로는 피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폐가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폐가 심장 폐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폐가 자꾸 무거워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가지신 분들이 호흡에 신경을 안 쓰고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법을, 그러니까 대사정후군 치료법 2강 바로 밑에 있는 댓글에 보면 호흡법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5초에 한 번씩 할수만 있다면 약하게라도 약하게라도 그런데 운동할 때는 필수적으로 팔을 흔들 때는 필수적으로 바람을 불어야 돼요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안 불게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꼭 지켜주세요 나는 여러분들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자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팔을 흔들어 줘도 오른팔을 더 많이 흔들어 줘되니까 그러니까 3대 왼팔 3, 오른쪽 7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있어요. 대신에 왼팔은 강한 근력운동을 하루에 4번이나 5번 정도 해줘야 돼요. 강한 근력운동을.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라인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팔뚝은 오른쪽이 더 굵어요. 가슴도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보다. 그 결국은 오른쪽에 피가 더 많은데 밑으로 내려 앉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팔을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준다는 라 거는 쳐져 있는 오른쪽 폐를 덜 올려서 왼쪽하고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왼쪽 팔을 이용해서 강한 근력 운동을 하루에 한 4번, 5번 정도 해준다는 라 거는 왼쪽 라인에 혈관들을 좀더 크게 만들어서 근육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좀 최대한 힘을 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제 아파트나 공원 같은 데에 이렇게 가면 계단 있잖습니까 그죠? 계단 끝데 이런 세로로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붙들고 강하게 당겼다가 나왔다가 당겼다가 나왔다가 이것도 근력 운동이 돼요, 그냥. 당겼다가 나왔다면서 오른팔도 흔들어 주는 게 좋아. 응? 네. 이런 거한 20회 내지 30회, 20회 정도 하세요. 20회 정도를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 정의 이 이런 봉이 없으면 어떤 벽 같은 데다가 손바닥을 대고 왼쪽 손바닥을 대고 푸시. 네.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야. 푸시업을 하는 거야. 푸시업을. 한 20회 정도 이렇게 강하게 해주면 이쪽으로 피가 또확 밀려가요. 오른쪽 팔을 흔들어주면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올라와요. 머리 쪽으로. 네? 그런 다음에 이 왼쪽으로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해주면 올라왔던 피가 이렇게 자꾸 이동,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부분 분들은 반대죠 그죠 그런 분들은 왼팔을 열심히 흔들어야 돼요 물론 오른팔도 흔들어야 되지만 비율을 3대 7 혹은 2대 8 정도로 두고 흔들어야 돼 대신에 오른팔을 근력 운동을 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좌우 비대칭이 안 나타나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흔들어도 돼요 그죠 동일하게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당시 헤드뱅잉도 어? 머리 그죠 헤드뱅잉 아시죠? 허리 숙여서 머리 막 흔드는 거 바람을 불면서 자한 번씩 그리고 낮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아비마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비마를 하루에 한한 다섯 한 번만 눌러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 눌러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 이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뒷목 통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흔드시면, 자꾸 이 뒤쪽 근육만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이제 목에 이렇게 힘을 주고 머리를 흔들어라. 목에 한번, 힘을 한번 주고 머리를 흔들고, 그래야 이거, 뒤쪽 근육과 앞쪽 근육이 균형이 맞아져요. 여러분들 목 근육이 튼튼하게 잡히면 잡힐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목이 너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주라는 거는 뒤쪽으로 올라가는 피를 앞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주면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이렇게 피가 잘 올라와요. 그러면서 가스 배출이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실 것 같고 또못 믿어하실 것 같고 자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과연 몇 분이나 이 말을 따라올까 하는 막연한 뭐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는 자세로 포기하면 답이 없어요. 끝까지. 그죠?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팔에 모래주머니 차는 건데, 물론 모래주머니 안 차고도 나아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안 차고 안 나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차도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모래주머니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무거운 시계나 팔찌 이런 걸 이용해서 중량을 조정을 해서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하고 연락되는 분들 중에 예쁘장한 팔찌 같은 거 금속으로 된거 무거운 거 그렇게 해서 중량을 맞춰서 착용. 착용하니까 착용 좋으니까 벗으라 그래도 이제 안 벗는 거예요 좋은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제 그만 하,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데 저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 저벗으라 그러면 싫어요. 사람들이 보든안 보던 보든 나 이게 착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러 긴 팔을 입고 다니고 그래요. 막 너무 눈이 어색하니까. 근데 벗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착용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착용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하여튼 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